Ah. Oh. y o u e the last one. Complete the mission. To the top. 어우 아, 씨. 어디 계시는 겁니까? 우와 어, 어. 어. 미치 발견했어 얘들아 <웃음> 나머진 너네한테 <놈이한테> 맡길게. <웃음> 아~ 쌀려줘. 아, <살려줘>. 아. <웃음> 나이스. <웃음> 아나 더간다 하하하하하하. 러시는 나 혼자 뛴다. 아, 야 그대로 당하겠다. 잠깐만. <웃음> 아 잠깐만. 어 접속선 파괴, 버스선 파괴 이 새끼 또 있어. 새끼를 있어. 아, 아, 지하에 있어. 옥상이야 옥상이야 옥상이야. 거기 있으면 안돼 어? 어? 칼 I <웃음> 야 드론 봤냐? o u are in t h 어 camp. y o 위에 r 야캠 보고 있어 camp. You a 야 e 야 지금 h 야 지금 m p You are in 라 h e camp. y o 가 a 올라가지 the camp. 있어 u are in the 가 a m p You are in 서 o 다서 n 다서 s 다서 a 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차피 I g e 맞고 있을까 맞고 있어 나 you, I'll tell you. I'll tell you. I'll t e l 저 바로 밑에 있어! 바로 밑에! 바로 안에 있어! 아 뭐야! 그럼 한놈더 가요! 하지, 아 뭐야! 아야 빛을! 빛 저쪽 건물!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아 돼?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절대 못해잖치기만 <웃음> 해도 치명타 <웃음> 아 이거 <웃음> 저 아, <진짜. 웃음> 저거 불 피워가지고 연기 마셔서 죽었네 저거 <웃음> <웃음> 보낸다아 <내보냈다. 웃음> 뭐야 여기 방 안에 있다 아카카카내 명이 잘들아 이거는 넥슨이라 죽었다 아다 이건 넥슨이라 죽었다 이거. 음 고맙네 고맙네 자네는 커서 다오가 되겠구만 예그러니 싫은데요. 요예고 싫은데요. 나이스! 와, 이걸 해냈다. 오, 사람이었군요. 사이트 안쪽에 발키리 하나 있고. 다운, 발키리. 오,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 오, 깜짝이야. 놀란 게 에임에서 보이지 않니? <웃음> 야, 야, 야, 야. 어, 어, 두리에 <웃음> 어, 어, 놀래라. 원래는 스페츠너츠 시리즈로 만들려고 4시간 정도를 러시아 캐릭터만 플레이를 했는데 방송 설정을 잘못해서 제 목소리만 딥다 커가지고 진짜 주요 장면 빼고 다 버렸어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